레디 액션 이건 광고가 아니다 멋있게 쫙 나오고 노예산인디맥 <웃음> 그래서 인디맨이 쫙 나와가지고 멋있게 쫙 나오고 인디맨에 걸맞는 진짜 아름다운 여성모델 예산 노예 노... 그러면 여자 모델은 말고 곤충 음... 내가 어딜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거 헤이 음... hey, 유니스 곤충한테 연락해봤어? 그런 스케줄 텐데, 나의 존재.